아파트 가격이 폭락하면서 우려했는 일들이 현재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1만 가구는 시작에 불과하죠. 예전 2008년도는 2만 가구, 2만 5천 가구였습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대구 평균 거래량은 2475건의 거래가 있었지만 은 지금 거래량은 52건입니다. 거의 5분의 1 토막 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거래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경북 마찬가지 2,000건 이었지만 130건 대전 1700건 이지만 59건 울산 경남 전북 할것 없이 거의 4분의 1 5분의 1 까지 거래량이 반토막이 났는데요 현재 보시다시피 대우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지주택 사업부터 어마어마한 아파트 개발 공사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고 미분양이 발생하고 이런 거를 떠나서 예전 2007년 8년도와 틀리게 대구는 재개발건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지주택부터 조합원 아파트까지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기상 경기가 좋을 때는 조합원으로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만 조합원의 아파트가 분위기가 안 좋아서 분양이 많이 발생되고 거래가 안된다면 추가 분담금을 엄청나게 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아파트를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팔아야 되는 분들 그리고 추가 분담금으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지급해야 되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그런 분들이 부동산에 광고를 내서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지인들을 만나면서 사기하는 사기가 시작됩니다. 그래도 예전에 전화를 받았을 때는 실제 지주택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뭐 다양하게 통화를 했지만은 현재 아파트로 상가를 구입한 사람들과 상가를 받은 사람 아파트를 받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실제 제대로 아파트 분양이 잘 된다면은 마진이 남습니다. 마진이 남기 때문에 실제 최초에 어, 추가분담금 내는 금액들이 적었지만은. 계속해서 추가금 분담금이 올라가는 사례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분양이 잘 되었다. 그러면 그 조합원의 아파트들 전체가 마진이 남았기 때문에 분담금을 줄여주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다해 부분 다 아시다시피 미분양이 발생되고 조합원이 추가로 지급해야 되는 돈이 눈덩이 같이 쌓이는 상황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아는 단골집이나 아니면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죠 보통 조합은 아파트 받고 나면은 가격 저렴한거 알지 않느냐 내가 싸게 줄게 예전에는 뭐 기본적인 뭐 분양된 아파트 가격보다 조금 저렴하게 판매를 했지만 은 지금은 아예 더 저렴하게 주겠다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조합원 아파트는 2억 4천 이고 실제 분양된 아파트 가격은 4억 인데 3억 정도 해주겠다. 아니면 3억 2천 해주겠다. 네가 사라. 정말 저렴하게 사는 것이다. 그리고 아파트 상가까지도 있는데 마찬가지 분양되는 가격은 7억이다. 그런데 뭐 4억에 주겠다. 분양 가격은 3억 5천에 조합원으로 해서 받는 매물이다라고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알아보게 되면 조합원 같은 경우는 실제 분양되는 아파트 상가 가격보다 저렴하게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아파트가 분양이 되지 않을 시에는 추가 분담금의 1차, 2차, 3차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현재 뉴스를 보면 아시다시피 원자재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죠.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면 조합원의 물량 같은 경우는 사실 저렴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서는 조합원이 분담해야 되는 추가 분담금은 뭐 예전에 1억을 계산했지만 그게 2억, 3억,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 분양이 완판이 되지 않고 미분양으로 남는 아파트들은 더욱 더 계속해서 저번 측에서 확인을 해보면 마이너스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의 금액은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막연히 뭐 아는 지인이다 친구다 뭐 누나다 동생이다 이런 것을 가지고 조합원이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입하실 수 있는 상가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얘기하면서 당연히 지금 현재의 분위기하고 관계없이 조합원 물량이 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접근을 하죠. 그렇게 접근을 해서 실제 분양가가 4억이면 4억보다 더 저렴하게 줄게라고 얘기를 하면서 문의가 들어오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고요. 물론 아직도 재개발에 대한 문의는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마찬가지 1차 계약금을 받았는데 중도금 잔금 지급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해제를 해야 되는데 재개발에 비밀 룰서 각서를 받았는 걸 가지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개발은 올수도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받았는 분들은 날짜가 명시돼 있어야 되죠. 재개발 계약서에 중도금 잔금 날짜가 기재되어 있어야 되고 그 기재 기간이 넘었다면 현재는 해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재개발 해지를 하고 다시 재개발이 된다면 그때 다시 진행하면 되지. 그걸 그대로 놔두면 계속해서 끌려가는 상황들이 만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약서를 작성하시고 뭐 계약금을 받은 분이라도 충분히 해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지는 하셔야 되고 일단 계약을 해지를 해야 내 재산권이 다시 확보가 되는 거죠. 그렇게 확보를 해놓고 재개발이 된다면 다시 진행을 하면 되지. 관례의 10%라고 얘기하지만은 실제 10%가 아니라 뭐 5% 계약금 그리고 중도금으로 다시 5% 이렇게 진행해 놨는 그런 계약서도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계약서까지도 진행을 해야 되지. 그게 되지 않으면은 내 재산권은 확보되지 않고 계속해서 현재 재개발이 뭐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언제 될지 모르는 가운데에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괜히 재개발은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가 되다 보니까 막연히 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해서 그렇게 기다리는 분들 계신데 취소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재개발로 계약을 작성하고 부동산에 얘기를 해서 먹히지 않으니까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들에게 내가 계약금 지금 뭐 오프를 받았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이다 이거 원래 실거래는 뭐한 3억 정도 거래가 되는데 뭐 4억 정도 5억 정도 주는 것으로 해갖고 계약서를 작성 했으니까 이거를 네가 사면 은 저렴하게 사는 것이다 그리고 재개발도 곧될것 같다 라고 얘기해서 접근하면서 매매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절대 그런 계약은 취소를 하고 구입을 하시는게 맞고요 좌번 아파트 마찬가지 현재 대부분 미분양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이 아파트를 2억으로 잡고 분양되는 아파트를 4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추가 분담금이 6천만원 나올 것이라는 고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탈 다 해봐야 2억 6천이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되는 아파트가 하락을 하더라도 뭐 3억 하더라도 실제 엄청나게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구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내가 니한테 일단 돈이 필요하니까 저렴하게 줄게 이걸 구입해라 그런데 미분양이 계속해서 발생되면 실제 분양가 보다 5천만원 7천만원 1억까지 하락하는 사례도 발생이 되었지만 추가 분담금 자체가 6천이 아니라 뭐 2억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가 분담금이 올라간다면 실제 분양가 보다 마이너스 하더라도 더 비싸게 주거 아파트를 구입하는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은 항상 물어봐야 되죠 현재 실거래가를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부동산으로 나오는 내부 부동산 이라든지 기타 어플을 확인하셔서 분양은 되고 있는 가격이 얼만지 그리고 하락해서 나오는 매물은 얼마인지 면밀히 확인하지 않으면 또한 번의 피해를 보는 사건 사고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재개발의 사건 사고 피해 피해자분들의 얘기와 그리고 마찬가지 지금 좌번의 아파트 분양가의 아파트 라고 미분양의 할인 판매까지 다양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될수 있지 만은 위기는 더큰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은 명확하게 확인을 해보지 않고 그냥 지인이 다 친구다 친척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저렴하다고 구입을 하게 되면 향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떤 내용에 대해서 뭐 어쩔 수 없지 나는 지인이 친척이 한다면은 그에 대한 조항을 작성을 하거나 공정을 받아 놓거나 투자 양의 각세라든지 다양하게 각서를 받아 놓으시면 돼요 물론 민사가 아니라 형사건이 될수 있는 조항으로 만들어 놓는게 좋죠. 예를 들어서 추가분담금, 예를 들어서 조합원이 2억원의 아파트 가치가 있고 추가분담금이 6천만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와봐야 얼마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분양아파트는 4억이다. 그리고 거기서 할인을 해서 지금 아파트 뭐, 분양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뭐, 5천 떨어지거나 3억까지 떨어진다. 3억까지는 얘기는 안 하겠죠. 한 5천, 7천만 원까지 떨어져도 좌번에 아파트가 월등하게 저렴하니까 네가 구입해놓고 사놓는 거면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접근을 하게 된다면은 여기에 대한 어떤 약정서, 뭐, 최소 뭐, 투자 약정서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추가 분담금이 6천만 원 나온다 아니면 1억을 잡더라도 1억 정도의 추가 번담금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을 진다는 그런 부동산 매매 계약서 특약사항을 작성하면서 좌번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외에도 재개발의 사건 사고와 조합원 아파트의 사건 사고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가 하나부터 열 개까지 다 모르기 때문에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르지만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뭐 부동산에 얘기를 하던 어느 정도 뭐 지식이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은 전문적인 얘기들이 나오죠. 그렇게 해서 다시 공부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방송에 가까운 부동산에 박카스 한 박스 뭐 7천원 합니까? 요새 8천원 합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은 하나씩 사들고 뭐 흐름한 부동산 말고 그래도 부동산이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 부동산에 찾아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사실 박카스 한병 별거 아니지만 은 받은 사람은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뭔가 또 해줘야 된다는 의무감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뭐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 분 중에 실제 박카스 박스로 엄청나게 사서 그렇게 다녀봤는데 대부분 부동산이 문을 닫는 것도 많았고 부동산에서 사실 큰 어이없이 얘기를 한다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설정 얘기를 해보고, 아, 이 사람 조금 호응이 좋다 싶으면 그때 바카스를 내밀어도 될것 같고요. 뭐, 다른 음료수도 많은데 굳이 바카스, 바카스 가는 이유가 옛날부터 우리 TV를 보게 되면 바카스 하루에 피로를 씻어준다고 광고를 했죠. 그리고 금액이 별로 비싸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뭐 저한테 얘기가 서서히 나온다면 실제 벌써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합원 아파트, 지주택, 지주택은 예전에도 뭐 얘기를 제가 많이 좀 했었지만 은 지주택은 원수한테 권해라. 뭐 그럴 정도로 지주택은 사실 인지도가 바닥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구 아파트 분위기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지주택 아파트들이 성공했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조합은 아파트, 지주택 아파트 모든 아파트들 자체가 폭락의 귀로에 섰기 때문에 분양되는 아파트, 우측보다는 신축 위주로 갈아타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한 부분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흠이 가지 않는다면 명확하게 부동산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넣어놓으면 일단 특약사항이 우선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안전장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봐야 물론 민사겠지만은 정사권으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은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으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동산 지식은 이 시기에 많이 알아 놓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